안녕하세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단지 나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아갈 뿐이다의 오영래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벽하게 준비되면 일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되면 시작하자 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하였는데요 대개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과목별 40점 총평균 60점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한 과목을 만점을 받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점을 받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과목 중에 법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었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시험을 봐야만 했고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법이라는 과목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시험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만점을 받아야지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라기보다는 시험에서 통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만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음 자격증 시험 때 자격증 취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완벽하게 준비는 할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만 되셨다면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